안녕하세요. 우무찬입니다 오늘은 히말라얀 골든티비라고 하는 네팔산 홍차에 대해서 얘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세계적인 홍차 산지로서 아싸이나 다즐린, 닐기리 같은 곳이 유명한데요. 실제적으로 네팔의 동북부 히말라야 지역도 상당히 좋은 홍차 주산지입니다. 오늘은 그곳에서 생산된 아, 골든팁이라고 하는 아엽차를 체음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차는 인터넷에서 2온스, 즉 56g에 약 20달러 정도니까 우리나라도 한 24,000원 정도 하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예, 에, 이러한 유리 밀폐용기에서 보관하면 홍차의 맛과 향을 어, 그대로 유지할 수 있습니다. 왼쪽이 실버팁이고 오른쪽이 골든팁입니다. 시음하기 위해서 약 5g을 계량해서 어, 마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차는 아엽으로 만든 차이기 때문에 어, 평상시 투체량보다 약간 더 많이 넣고요. 보시는 바와 같이 가는 솜털이 아주 많은 그러한 차입니다. 계량하기 위해서 사용했던 잔에 이러한 솜털이 많이 붙어 있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거의 아엽이라기보다는 아, 우리가 흔히 아포차라고 하는 예, 싹을 이용해서 만든 홍차입니다. 예, 약 90도의 물로 빠르게 1회 세차를 한 세차의 탕색입니다. 사실 홍차는 세차를 따로 할 필요는 없는데요. 그래도 어, 찻잎을 깨워준다는 의미로 빠르게 세차를 하였습니다. 바로 어, 첫번째 천물차를 내렸는데요. 약 3초 정도 우려서 바로 내렸습니다. 예, 색상도 아주 곱고 예, 맛과 향이 예, 아, 너무나 좋습니다. 연이어 2포째를 우려보았습니다. 상당히 물질감이 있고 어, 탕색도 매우 곱습니다. 이히말라얀 골든 팁의 특징은 고산지대에서 만든 차이기 때문에 상당히 어, 향과 맛이 진하고 어, 일반 홍차에 비해서 쓰고 떫은 맛이 상대적으로 적은 것이 특징입니다. 흔히 인도의 다즐링 티를 아, 홍차 중에 최상으로 친다고 하는데요. 보통 일반 홍차값의 두배 정도가 되죠. 그런데 사실상 네팔의 골든 팁도 다즐링 못지않은 차품을 가지고 있고 주로 수출용으로 제작이 되고 있습니다. 이포째의 탕색이 매우 진하고 아름답습니다. 이러한 골든 팁은 일반 홍차와 같이 1, 2분 정도 길게 우리는 것이 아니라 아, 한번 우릴 때한 20초 내외로 짧게 우리고 뒤로 갈수록 약간 길게 우려주시면 최소 5포 이상 우려 마실 수가 있고요, 어, 향과 맛을 동시에 즐길 수가 있습니다. 예, 약 5포째를 우리게 되니까 이제 탕색은 약간 연해졌고요 어, 맛과 향도 많이 빠졌습니다. 아, 홍차는 보이차와 달리 아, 다포내지 5포 정도 우리면은 그 이상은 아, 진기를 이어가는 게 쉽지가 않죠. 역조의 모습은 보는 바와 같이 거의가 다아이언 내지는 새싹으로 되어 있습니다. 흔히 퍼스트 플러시라고 해서 천물차를 일컫는 얘기를 하는데요. 실제적으로는 찻잎이라기보다는 거의 새싹에 가까운 끝에 팁만을 이용해서 만든 차로 매우 고가의 차입니다. 재미있게 보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꾹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차의 시음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